잠가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목소리> 우와, 우와, 우와, 와, 우와, 와, 와, 메이저 에는 와, 진짜 완전 메이저 MC 같아 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속건 학번의 부승관입니다 전생연분 때 그때 봤던 분인데 부승관의 옛날 예능 시리즈 부승관의 전생연분에 이어서 두 번째 부족관, 부족 부족 부족오락관에! 와 아니, 부족관 뭐 수족관인가요? 많이 부족하네요 부족은 빼셨나요? 부족오락관으로 이렇게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아아 아우 아+, 아, 아, 아씨 사실 옛날 예능이 아,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이제덕뿌린거 제 아시죠? 왜죠? 아, 출발 세븐틴 제가 살렸잖아요 아, 그걸로 지금 얘기를. 아, 아니요. 이렇게 공을 좀 넘겨줄 수도 있죠? 이렇게 아니요, 이거는 가는 그럴 거예요? 열심히 분석하네요. 전혀... 이거는 부승관의 전생연분에서 이어지는. 부승관의 전생연분, 우이 다음 멘트가 오늘 분위기가 아주 나이스 합니다. 와, <웃음> <웃음> <웃음>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우리 세븐틴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오랜만에 이렇게. 부족 오락관으로. 아 부족 오락관은 오랜만은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요. MC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승관이 형이 MC라서 승관이 형만 믿고 오늘은 따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모두가 저를 욕하는 상황 속에서 저를 응원해주면 제가 또 고마워야 되는데 진짜 기대... 예 네, 고마워야 돼. 고맙지는 않아요. <웃음> <웃음> 네. 오늘 기대해 보시고요 그러면. 네 그리고 오늘이 추석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야 아, 이제는 네. 아예 고잉이 편집되는 시점까지 다 이게 정말 프로정해놨네요. 아, 어. 자 우리 원우 씨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잘 보냈습니다. 네? 네. <웃음> 아예 저는 뭐 딱히 재미를 바라지 않았어요. 쿱스 씨는 어떠셨어요? 잘 보냈어요. 오랜만에 고잉 세업의 촬영인데 기분이 어떠신지?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 혹시 그 뭐냐? 6 0분 토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웃음> 아, 또 잘못됐다. 이런 아거아 재미없어. 왜안 아 했어? 아아 울지마. 전생 형분도 너 때문에 재밌었던 거 아니야? 우리가 재밌었던 거지. <웃음> 혹시 그때 활약상이 무엇었는지. 보신 잘했지.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요. 무엇이? <웃음> 안 해줄 거야, 앉아. <웃음> <웃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호랑이족. 낙타조으로 오늘 두 팀으로 달려서 다양한 게임을 펼치게 됩니다 예. 자 게임별 점수를 획득하시면 되는데요 네. 자 점수는 중간 공개 그리고 최종 공개로 두 번에 나눠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와우. 당연하게 네.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직상해요 어. 선물을 들으시면 와. 정말 이보다 더 식상할 수 없다 와 뭔데요? 아, 사기는 귀찮고 좀할 일은 없지만 음. 막상 받으면 정말 기분 좋은 섬오 뭐지? 너무 궁금한데? 최고급 한우 세트를! 와 아, 좋아요 아, 너무 좋아 아, 아 좋네 선배, 선배. 그 마블링이 블링블링한 그 한우 마블링이 블링블링한 한우? 국내산 소 한우 에이플 뿔각 팀의 주장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각오를 말씀하시겠습니까? 등장 제일부터 했으니까 아 등장은 먼저 했으니 아네 우리 호랑이 쪽에서 먼저 알아 굳이 일어나실 필요까지는 없으나 네. 또 이런 거와 안전거랑 거 비슷하거든요 사실 뭐 각오를 할게 있습니까? 없구나 <웃음> 네 없다고 합니다 까딱했어. 아무리 배고파도 저희는 풀 뜯지 않겠습니다 어? 저 상품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야 한우를 우리가 뜯겠다는 <웃음> 소리예요 오 네네 단신히 이해했습니다 자 재밌게 재밌게 <웃음> 재밌게 재밌게 하라고? 재밌게 그렇죠, 하래 재밌게 해, 재밌게 해. 낙타는 소고기 안 먹잖아 소고기 안 낙타는 왜 고기를 안 먹습니까? 낙타는 풀 뜯습니다 그래요 에이. 낙타는 풀 뜯어요 <웃음> <웃음> 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아우 그요 그다음 들어보시죠 우리 리더 그러니까 각오 얼마나 다 보증돼 네. 기대 중입니다 재밌을까 봐 낙타족의 족장 낙타 낙타족장 인간 낙타 제 각오를 말하겠습니다 그냥 네. <웃음> 네. 호시한테 게임을 진다는 건있을수 없는 일이다 아 좋아, 좋아, 멋있어! 저한테 게임은 질 일이 없을 수 있어도 저희 멤버들에게 게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번나오셨습니까 <웃음> <헉> 호랑입니다. <웃음> 네,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로 그럼 첫 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첫 번째 게임은 추억의 이구동성입니다. 와, <웃음> 이구동성! <웃음> 아관씨더화이찬게 해주세요 아, 왜이렇 다운돼 있어요 아 그렇게 하시다가 2주 못 갑니다 알겠습니다 2주 가야 되니까 자신감 있게 첫 번째 게임은 그렇지 추억의 이구동성 네. 잘한다 잘한다 사랑의 눈빛 아, 상대 팀네 분이 한 글자씩 한꺼번에 외치면 비다려 듣고 상대 팀이 마침됩니다 제시어는 네 글자입니다 근데 네 저희 글자. 팀이 지금 여섯 명이에요 여섯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은 소리 없이 입 모양으로 해주시고 네 명이 제시어를 한 글자씩 소리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글자 수가 여섯 글자인가요? 네 글자라고요? 네 글자. 모르시는 분들을 아. 위해 한번더 모르는 척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똑똑한데요? 그럼요 자총두 문제씩 진행이 되고요 문제당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다섯 번인데 한번 듣고 맞히면 오십 점, 두번 듣고 맞히면 사십 점. 어.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차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 다섯 번 안에 못 맞추면 실패고요. 자, 네. 먼저 어, 소리를 말할 사람, 공격할 사람, 낙타 팀 아니면 그냥 재고난으로 호랑이 팀부터 하겠습니다. Let's go. 우리가 한 명씩 맡아서 보면 될거 같은데? 순서대로 보자, 순서대로.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준비 자, 되셨나요? 그, 그 말할 때 네. 볼륨을 비슷하게 어느 정도 해줘야 듣는 사람이 야, 최대한 크게 그, 그, 하죠, 어. 서로 위해서. 동시에 아. 딱 그냥 이렇게 네. 바로. 하나, 둘, 셋! 아! 아. 이렇게 할 거예요. 나노 게임 좋아요. 음도 비슷해야 돼요, 음. 뭐야, 내가. 아! 이런 거 없어요. 아 어, 이런 거 없습니다. 파랑이족 각자, 네. 각자. 공격!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에이. 네. 네. 오케이, 다 봤어. <웃음> 나라 나는 오 응. 쿱스 형 형은? 랩, 레 레어스 진짜 잘해 게레어 레오. 레오, 레오 레오나드로 얘네가 눈을 똑바로 쳐다봐 어. 대칭끼리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야 돼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뭐, 못 알아봐 <웃음> 그러면 제대로 듣는, 들은 사람이 누구? 나, 나 들래 나나 폴레오인가 나, 나. 나 폴레오? 나폴레온? 어 나폴레오가 어 오프너스보가 어, 떠올랐는데. 아, 자, 정답 외 치실 거면 낙타로 외쳐주시오아 근데 레였는데난레였는데 레모나시인가? 레모나시? 레모나시. 레모나시 레모나시. 자, 낙타팀 정답 <웃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레모나시. 레모나시. 레모나시. 레모나시 아니에요? 비타민C인가요? 레모나시! 맞아? 아니지. 틀렸어. 아, 이렇게 첫 번째 기회 놓치셨습니다 아 그럼 두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 둘셋해 해라! 더운 마, 마! 어, 응. 마. 마. 마. 위에서 왜 보는 마, 거야? 마마마마 <웃음> 잘했어 호랑이 팀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복화수를 쓰고 있어요 홍보 <목소리는> 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 아니야 근데 그 발음은 정확하게 했어 나도 정확히 했잖아 어 아야? 아 그러면 돼 눈동자가 너무 커셔가지고 지금 게임할 땅을 아, 아, 아, 안 내지 않습니 저쪽 이미 엑셀 밟으셨거든요 어, 우리 르. 세븐틴의 급발진즈 아, 솔직히 전는 빼주셔야 돼요 새로운 맞아. 유닛 코시의 코시와 코스 코시 형형 뭐야? 어. 나 모르겠어 밖에서 어. 인정한 이렇게 내루아 그러면 은페이크은거 같아. 돈, 음, 마, 라. 기거든, 마지막 거 있잖아. 확실히. 해바라기, <웃음> 해바라기. 해바라, 해바라, 해바라. 저희 낙타팀 맞추겠습니다 낙타팀 정답! 음, 음, 음. 하나, 둘, 셋!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 라! 라! 라! 기! 라! 기! 하나, 둘, 셋! 해! 와! 해바라기! 음, 음, 음. 정답! 와 맞췄어, 엘어 맞췄어, 맞췄어! 좋습니다. 아, 두 아니, 번만에 성공했습니다 아, 다음 거 자, 바로 가죠. 다음 거는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저, 저복카줄 아니지 않았어요? 정아너 입목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여줄게, 저기 네. 원래 해바락이라고 왔는데. <웃음> 정한 씨, 정한 씨 살짝 경고 드리겠습니다. 야, 자기 거, 자기 거 봐봐요. 나, 나, 나 우지만 볼게. 어, 어떻게 어, 할래? 저걸로, 어, 저걸로? 손안 보이게, 손안 하지 마. 네, 귀엽다. 오, <웃음> 어, 정말 이제 내가 모르겠는데? 어. 이제야 좀안 보인다. 빅크레. 지금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안 들려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 <목소리> 내볼, 내볼, <목소리> 나, 나, 나. 아, 내걸내 걸로. 자, 그럼 낙타 팀 문제. 하나, 둘, 셋, 라. 넷. 아, 네? 영어 소리 안 내. 일단 글자 들은 거부터 확인해 보자. 라, 라, 너도 라. 음. 다 라야. 라, 라, 라. 과연 맞출 수 있을까? 과연 너네가 할수 있을까? 자, 어쩌면 기회가 네. 다섯 번 있는 거니까 처음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아 이게 한 번에 알 수가 없더라고 유추가 아. 됐나요, 좀 어느 정도? 네 자, 그럼 호랑이좋! 하나, 둘, 네. 셋! 랄랄라! 라라라. 네? 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요? 둘이서 랄랄라! <웃음> 자, 랄랄랄라! <라라라라>. 쉿! <웃음> 아... 어디 한번 맞춰보시지! 오. 우리의 정직과 <웃음> 페이크가 저, 담긴 야, 우리의 문제랑 맞춰보시지 진짜 안 보여? 어. 두 번째 공격! 하나 둘 셋! 가! 아! 어 잠깐만 그 소리를 진짜 크게 내고 있는 거 맞아요? 아까 도겸이만 들었어 <웃음> 근데 도변이만 들으면 라 나올 수가 없는데 <웃음> 맞아 그러긴 해 내가 이제 이렇게 낸거 아니지? <웃음> 이렇게 낸거 아니지? 어. 지금 제가 단어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잘 내고 계십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렵다 나 뒤에 가는데 그럼 뒤에 소리 났는데 음, 나는 아. 라거든? 가나다라겠네 <웃음> 가고 라면 가나다라 어? 도겸이 바, 바, 바, 바, 바. 도겸이가 바라고 했어? 가바나라. 가바 나라. 가방 나라? 가방 나라? 갈락국수? 갈매기살? 갈매기살! 갈매기살 맛있죠. 이제 정답을 진짜? 하나를 모아 주셔야 됩니다. 갈매기살? 응, 갈매기살 할게요. 아, 자, 그래. 호랑팀. 이와 이걸 이걸 맞추네. 와, 이거 무지 연기하는 것 보. 뭐. 갈매기살. 슈퍼! 슈퍼! 아, 우리 이번에 진짜 크게 좀 해볼게요. 진짜 크게 첫부터 쳤어야지. 더 크게 네. 해줄게. 저도 어, 제대로 내는 장 볼게 제대로.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가! 번호인 소리 안 냈어요. 뱅커야. 왜 자꾸 바뀌지? 소리 너 소리 뭐라고 있어요. 했어? 알카 알카? 텔레비전아 지금 원우 씨 굉장히 텔레비전.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엘린트인 빛을 보고 계시는데 아, 저희 먼저 맞춰볼래요 아, 아, 아, 오케이 아, 가겠습니다. 진짜 민규의 정답! 하나 둘셋 텔레비전. 텔레비전 e 레비전 아닌 e t me John! Let me John! Let me John! Let me John! Let me j o h 요 Let me 해보 h n Let m 가 John! Let me John! Let 바로 John! Let me John! l 나파난 나, 태거든? 나다 라, 어떤 같은 걸 같은 걸라 같은 거 어떤, 어떤, 어떤 걸 들으셨죠? 아 어, 칼파라테 어, 칼파라테가 칼파라테 칼파라테 칼파라테 겠습니다 정답, 정답. 어. 칼파라 정답 하나 둘 아니요 칼파라테 왜요 아, 왜요 어? 했어 했어 했어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칼파라테 칼파라테 칼파라테 그러니까그 뜻이 뭔가요? 어. 근데 정답 정답 카페라떼? 카페라떼 하나 둘셋 고! 고! 해! 라! 네. 네. 네, 하나, 둘, 셋 Go! 카페라떼 아 이걸 인정해주시는 겁니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거기에서 인정해주시면 하고 네. 아니면은 저희 그냥 아니, 10점 뭐지, 받아도 돼요 어쨌든 지금 칼파라떼까지는 네 번째 <웃음> 기회였고 <웃음> 마지막 기회를 카페라떼로 하시겠습니까? 네네네 자 다섯 번째 카페라떼, 카페라떼. 정답! 오. 오. 아니 아니 아니 방목을 알았다 아,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씩 이렇게 리고 있는 <웃음> 한 사람씩 글자 말해야 되는 건가 어. 지금 되게 그 포즈 카메라 의식하는 포즈인 거 아시죠?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럼 저희 공격하면 되나요? 자! 할게요 다 기억하죠? 음, 어. 넵! 하나 둘 셋! 둘 셋! 아. 네! 어나한아한 카페 한. 난... 라테? 파이팅 있게 하여 그냥 아. 네. 형은 뭐야? 나한나폐 한패 국패아 폐... 아, 그러니까 순대국밥 같은 거 아니야? 근데 한번외치고 그냥 어차피 일단 순대국밥 지금. 해볼까 순대국밥 오케이 아다타 아, 외치겠습니다 오케이 순대국밥이요 아 순대국밥 <웃음> 순대국밥 실패? <웃음> 실패 오케이 자 바로 듣겠습니다 바로 바로 하나 둘셋아 특이다 아, 폐가 아니야 정한이 아니야 페이크지? 특? 특이야 특자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형돼지 갈비? Oh. 아 no, no, no.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mm -hmm. 아니, 마, 죄송합니다, <웃음> 아, 들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자아각아지아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두아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아 내가 느끼는 데아 네가 느끼기엔 미안 아, 근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웃음> 자 이제 정답을 말씀해주세요 갈비탕특 갈비탕특 갈비탕특 오 어. 어, 갈비탕특 오슛 어. 어, 힌트 하나 들려도 되나요? 탕특? 안 되죠 무슨 힌트예요 저희 오점에 했는데 이게 뭐 퀴즈예요? 아주 이상한 MC야 이거 <웃음> 아 이게 치가안돼 아, 아, 감이 안 오나요? 진짜 안 아. 와요 자 우리 입모양 어, 그 바르게 하나 둘셋 한우! 세, 셋! 한우 세. 한 한! 나는 확실히 한이야 쟤 소리 이번에 냈는데? 아, 알잖아 안 나는 거 이제 지금 너, 듣고 들은 단어가 뭔가야? 한! 한 너는? 하! 난 우! 한파우? 한우 한우? 한우! 한우. 한 택! 한우 트름! 한우 트름이 뭐야? 행성 어. 한우의 트름 한, 한우, 한우, 세트. 세트. 한우, 세트. 세트. 한우 세트! 한우 세트! 자 하나 둘 셋! 한우 세트! 한우 세트 <웃음> 정답! 오. 아! 아! 둘셋다 하나 음, 음, 음. 음. 음. 둘 하나 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어나둘 하나 둘소리둘안나어 계속 둘는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하둘하면둘에글둘가나둘 이거 둘일첫둘째게둘거둘 아 우진아랑 대중이야 너가 응. 형형님 어. 오케이 우리 응. 응. 운다요 어. 우리 됐어요 아 이게 많이 자 되셨습니다 자나타줘 응. 응. 하나 둘셋 이. 뭐야 한글씩 말해보자 두겸이나 <웃음> 어, 음, 내가 이인데 어. 하라고? 소리 했어? 어. <웃음> <있어. 내가 웃음> 그래 민규 난못 들었어? 너뭐난 응. 응. 응. 뭐 그렇게하 응. 한, 어, 한, 한, 한, 이, 이, 어동음 이어 오케이 다섯 글자로 어. 가자 우리는 하나 둘셋 동음이 어 동음이 이 <웃음> 네. 같은 <웃음> 네. 다른 뜻을 가지고 네. 있는 요 동음이 이 아, 실패 너 약간 좀 진행 좀 얼탄다? 네. <웃음> <웃음> <웃음> 얼탄다 <웃음> 자 바로 두 번째 듀엣 <웃음> 네. <주회. 웃음> <이렇게 주회. 웃음> 하나 둘셋이 아, 방금 번호는이라고 했어 아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인다아너 소리 아 확실히. 좀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뭐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 아이디어 정답! 우와! 야야너 뿌듯하다 야 원우 형 에이스다 네 그런 궁금했던 얘기들은 아. 쉬어가실 때 하시고요 자두 번째 게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자두 번째 게임은 악쏭달쏭 복불복범 알쏭달쏭! 자 상대 팀 여섯 분 중에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 한 사람 아니면 다른 물건을 찾아서 맞히는 게임입니다. 한 번씩 힌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힌트를 사용하면 20점 차감입니다. 자, 그럼 본 게임으로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 고. 첫 번째! 복불복은요? 네. Okay. 자, 여섯 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거운 이사 박스 들고 있는 사람 찾기. Oh. Okay. 와, 어렵다. 이거 행동 지령을 시킬 수가 있나요? 좀 이따가 힌트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만 아, 알수 있습니다 힌트는 근데 점수 깎긴 했죠? 네 20점 깎습니다 자 호랑이 팀 나와주세요 네감시다 호랑이 쪽은 얼마나 연결을 잘하는지 한번 볼까? 진짜 무거워도 그냥 가볍게 들 수도 있잖아 들긴 들어야 되죠 아 당연하죠 야, 네, 자기 사랑만 파자 하나 둘셋 같이 들어주세요 하나 둘셋 <웃음>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다 들고 있어야지. 이친야지야씨아야이야지야이야지이 친구 야야야 근데 지금 슈아 형전환근의 핏줄이 <웃음> 네. 저거 무거운 거안 내면 저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웃음> 자 지금 대충 느낌 나오는 사람 있나요? 네네네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왔습니다. 네, 느낌 옵니다 <웃음> 어? 바로 오셨어요? 네네네 네. 사실 이거 너무 잘 보이는데요? 네. 바로 가나요? 네. 자상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아 민규인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 저렇게 연기를 못하는데 저걸 속아 넘어간다고? 민규야 민규도 핏줄이 좀 네. 생기긴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믿어봐 아니야, 어. 아니야. 아 연기 어색해요. 아, 빨리빨리야. 아, 저거... 한 번도 안 아, 너무 서운어요아 아, 연기 너무 과해요. 아,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조슈아. 오! 오! 조슈아. 오! 오! 조슈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대로 계시고요. 아 네. 이거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구나. <웃음> 진짜 민규 이냐한번 내릴게 드리겠습니다. <웃음> 조슈아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웃음> 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 쓰시. 됐습니까? 아니요 일단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일단 다시 보고. 네. 다시 한번 듣는 게 힌트 아닌가요? 아닙니다 언제까지 계속 들어줘야 돼요? 원래 계속 듣는 건데 한번 내려드리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하나 둘셋 둘, 둘, 셋. 원우 같은데? 아, 민규 올라니까. 민규 올라니까. 아니야, 아니야 원우. 아니야 민규야. 야, 민규 원우야. 한번 가 볼까? 아 민규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원래 무거운 게더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어. 가벼우면 힘 줘야 돼 더. 나는 원우 형의 한 표. 나도 원. 우 정한 형은 절대 아니다. 저렇게 손가락을 걸고 있을 수 있다고? 정한 형은 <웃음> 아니다. 절대 아니야. 힌트? 힌트 필요 없으신가요 정말? 아 <웃음> 네, 그냥. 아 원우 형이고. 그냥 가 보겠습니다. 어, 원우, 원우, 원우 형 한번 가. 원우, 원우, 원우, 원우, 원우, 원우 같은데. 원우 같은데. 원우... 원우 같아. 원, 원. 원우 형이다, 지금 손 빨개지는 거봐 지금 손가락 걸려있는 오케이, 분 오케이. 거 보면 오케 어딜 빨가? 나는 왜안 보이지? 빨가? 안 빨가? 디 선생님 혹시 누구신거 같으세요? 민규 자, 민규 원우 빨리 정하시죠 원우, 저렇원 정하시는데 하나, 둘, 셋 원우! 자, 과연! 근데 진짜, 진짜 궁금한데 이게 무거운 건지 안 무거운 건지 모르겠어요 야, 힘 세다! <웃음> 야 멋있다! 모르겠어면 가벼운 거야, 여러분 민규인가?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사람은 원우 씨였습니다 무네후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다른 걸 들어보질 않아가지고 원우 형이 힘이 세왜 <웃음> 전원을 가만히 있지 그냥 우리가 무겁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벼운 걸 보여주는데 액션 자체가 아 했죠? <웃음> 네 우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게임만에 맞추셔서 20점 획득하셨습니다 휴양이 <웃음> 좀 잘했어 아내 힘을 아 많이 졌어 나 진짜 휴양이 잘했어 여기 전완근이 이렇게 화나 있었어 어. 호시, 호시가 진짜 웃겼던 게 뭔지 알아? 이거를 들때 뭔가 무겁게 들어보려고 음 하다가 가볍게 들어버린 거야 아. <웃음> 그 어? 낙타팀의 미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신발과 양말까지 벗어주시는 게 좋을 것같니다 얼음물인가요? 설마? 아, 아 진짜요? 아, 아 이거 못 참지. 아, 진짜 못찾는데 우리 낙타 팀의 <웃음> 북불복은 얼음물 주격하고 있는 사람 찾기. 오. 자, 여섯 명중한 명은 얼음물에 주격을 하고 있습니다. 관, 얼음물 주격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에 계속 있어야 된가 봐요. 네. 자, 이제 하나 쓰면 넣으세요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어 이거 거의 디노데어 지금 굉장히 어어 어, 두겹 씨 약간 그 엑스칼리버에서 아더가 검을 뽑는 <웃음> 그 느낌인데요 야, 그 <웃음> 엑스칼리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바지 조금만 내릴게요 나아 때면 안 되는데 아, 바지 조금만 내릴게요 이것만 네, 오케이 네. 우리는 가겠습니다 정했어요? 네자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자, 어우, 힌트 필요 없으어죠저 정도면 디노야 왜왜 디노라고 생각해 디노 그 리액션이 너무 추워 보이잖아요 좀더 내릴까? 어 디노예요 디노 <웃음> 왜 자꾸 야 빼지 마 빼지 마넣라고넣라고 디노 혈액인가요? 뭐죠? 네. 저 무조건 니노 아, 혈액인가요? 뭐 저런 건 상관없고 <웃음> 네. 저는 과학적으로 다가갔어요 네. 왜요? 왜요? 왜요? 저 날씨가 더울수록 안에 있는 것이 차가우면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보십시오. 3번 많이 젖어 있지 않나, 않나요? 오 많이 젖어 있죠. 저는 종이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자 3번이 좀더 지금 보시면 여기 습기가 좀더있다라는 말씀을 와,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적가도 못하겠어 <웃음> 진짜로. 뒤로 <웃음> <들어와 웃음> 정답! 과을 못쓰긴다 이거 야 이거 너무 차갑긴 하다 와, 와 이거는 안돼 피처린 돼. 돼. 아저씨 괜찮으세요? 야 이거 이게 고잉 데리고야 이거 뭐야 이거 <웃음> 난진호가왜 <디노가 웃음> 이렇게 오버하지 했는데 이게 진짜 못 버틴 거구나 <웃음> 계속 뺐다가 이제 다시는거아 이거는 사실 시간 게임이었던 게 저렇게 찬물에 다뜻면 <웃음> 누구도 못 버텨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알쏭달쏭 복부의 봉은 우리 호랑이 자, 그럼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게임은 방과 방 사이. 방과 방 사이. 제시하는 단어를 앞 사람에게 몸 동작으로 설명하시고 마지막 사람까지 모두 전달이 되면 그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원래 방과 방 사이에서 방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갔어요 아 좋아요 스겜이라서 스겜 수겜. 시피 네. 게임 마지막 사람이 정답을 못 맞힐 경우 역순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맞추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한 번에 맞히면 100점 오. 그리고 그 역순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 사람이 맞힐수록 20점씩 이렇게 감점이 됩니다 오. 오케이 예. 키워드는 영화 제목입니다 오 제한 시간은 200초 오. 자 바로 와. 시작할 건데 낙타 팀 나와주세요 낙타족은 우리 최종 맞추는 사람이 이제 버논씨네요 예. 자신 있으십니까? 네, 번호. 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영화 네. 제목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네. 있습니다 낙타팀 네 시작 와 딱딱딱딱 딱뚜뚜뚜뚜 컷이 뒤집어요. 네 계속 뒤집어요. 네, 에씨 네, 뭔가 모르는 듯한 느낌인데 음. 네, 일단 따라하고 음. 있습니다. 그렇지안 돼요. 조심히 말씀하시면 어, 안,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이거 네. 그래도 설명할 때는 말하신게 아니니까. 디에 뒤돌아요. 그다음 뒤돌아요. 음. 웃음이 다야. 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헌 아, 지금 바로 맞습니다. 빨리 말해야지. 조커! 네, 그 박수 치즈. 어? 아,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오케이. 정답. 어, 미안하다. 야, 다어 아, 근데, 안안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 진짜. 진짜. 아, 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나, 진짜. 진짜. 오 <웃음> 어? 어? 뭔지 알것같데 응? 음? 나도 나라랜드 맞아? 빨리 와... 오케이, 그다 그다음 그다아뭐 하고 있는 거야? <웃음> 엉덩이가 점점 빠져가고 있어요. 인간의 걸음 변화인가요? 말하지 거. 아가지말하안 않아 어. 말하지, 말하지, 말하지, 말하지, 말하지, 말하지. 아 맞아 맞아 아 맞을 같아 <웃음> 그럼 이것만 하고 있어 <웃음> 아 이거야 2분 3십초야 진짜 빨리 이 2분 30초 음, 차라리 모르겠는데 이거? 네, 자 그럼 네, 그 다음 디도 샷건 땡 제목이냐 그게? 우지 우지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웃음> 람보? 람보? 람보 땡! 어, 나, 나도 그거 아그이름 뭐지? 아 됐어 너가 너가 아가아패 패스 패스 패스! 다빠져나 킹스맨이었어요 킹스맨 킹스맨! 그거 좀 이따 겠습니다네자 10초 남았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려워 3 어렵다니까 설명 못하는 거 같은데? 원더은스원더심스원더은스원 열심히. 오늘은 너스열심아 오늘은 너무 열심히. 오늘은 너무 열심히. 오늘은 너무 열심히. 오늘은 너무 원심히 오늘은 너무 열심 이렇게, 자, 너무 열심 겨울 늘은 어떻게 할 거야? 딱, 딱, 딱, 무 열심히. 오늘은 지무 열심히. 오늘은 너무 열심히. 오 360점입니다 오 야, 잘했다 네. 원더우먼 진짜 <웃음> 아, 그래도 세 문제나 빨리 맞춰주 아니 근데 문제는 아니더라도 보잖아요 네, 저기가 진짜 할까요? 어려워요 우리 호랑이팀 나와주세요 <웃음> 내가 아주 살벌하게 설명해줄게 우리 교수 설명은 잘할 자신 있나요? 자신은 없지만 우선 해봐야 될것같아요 그때 같은데. 저랑 같이 그 예능 그거 해가지고 속 터져가지고 그때 완전 속 터져 버렸죠 <웃음> 자 화이팅 호랑이팀 준비됐나요? 네. 구 있나요? 안녕. 요네 가겠습니다 문제 수세요 와, 이거. 하, 뭐야. 와, 아, 이거 그러니까. 어려운데, 잠깐만. 아, 이거, 멤버 몇대 나간다니까? 아. 아, 아, 아, 모를 수가 없가 없어. 과연, 문준이는? 모를 것! 성적! <같아>. 성적! <웃음> <점점, 웃음> 아, 아, 눈이 개슴신을 떠지네요. 아, 자, 소수! 와, 이거 모르나? <웃음> 어, 참! 침동장이 되어 갑니다. 아, 모를 것 같아. 어 호시. 아 어. 이거 뭔데? 천어 아. 전. 아 이거 관상. 아. 아. <웃음> 내가 와이된 상인가. 맞면 돼! 개불 개불 개불장자. 아아맞혀막아나 그게 알, 알, 자, 알, 자, 알 어. 역순으로 바로 아, 맞추시면 어, 됩니다. 아 이거 이거 어려워 이거 못 맞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전원우가 어떻게 했는데 그거를 포시가 뱉어버리네. 감사합니 <웃음> 아, <웃음> 아, <맞아. 웃음> 아니 안 했어. 발수는 무조건 더라뒤 돌아줘. 에 아직 안끝나 끝났. 아, 끝났어. 끝났어 아, 봤어. 아, 끝났어. 봤어. 봐. 이제 맞춰야 돼는시죠자 정답. 정답. 오. 정 이게 영어 모르네 나도 어벤저스어벤저스 총장! 아 뭐야? 2번 연속! 아니 이거! 아니아요아 이거 어려워 자 정환! No <웃음> 아니수 <아무> 있어 <웃음> <다 웃음> 아 잘했는데 잘했는데 <웃음> 아 재밌네 이제 준. <웃음> <웃음> 아 뭐야? 자 조슈아! 컨트롤스 컨트롤스 아 오? 빨리 아몰라+ 아몰라 왜요그냐 킹콩+ 킹콩 킹주라기 공은? 어, 주라기 공은 정답! Oh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리와 우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근데 이거 어렵다. 이거. 아니, 이거는 마지막이 중요해 근데 환발한 또 환발한 원우 씨가 맞출 수도 있어요. 어? 어, 빨리빨리 넘기자. 그 뭐야? 원우 형이... 아. 나와야 돼. 어떤 몰라. 장면의 힌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인 아 알지? 내부자들. 아, 내부자들 왜요? 왜내부에서아줌 어, 아, 빨리빨리. 실패! 어, 모르겠어요. 실패! 베리포터? 몰라요 몰라 몰라. 기생충? 정답! 미안해 미안해 너무 어려웠어. 자 바로 아, <목소리> 어렵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예 가버리다. 오케이 오케이. 자, 십초 나니다 십초, 십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목소리> 끝났어? 아 이거 어렵다. 이미 끝났어. 이거 어떻게 생겼어? <목소리> 아니 끝까지 안 봤는데. <웃음> 이거는 이미, <목소리> 이미 끝났어. <끝났습니다. 목소리> 시간 아직. <안 목소리> <목소리> 끝났습니다. 시간이 어, <어쨌든> <목소리> 안 됐어. 시간안 됐어. 세법 아니야? 청강. 위대한 게. 이게 왜 위대한 게지? 위대한 게 콤론의 것도 그 이미지. 위 차라리 그거 아닌가? 반지 얘기했잖아. 차라리 이게 위대한 게지. 그거지. 저거지 차라리. 그거지. 빼나? 네 번째 사람이 많이 맞췄는데 원우 이다 살렸네 진짜 너는 진짜 잘했다 진짜 고맙다 야야야 야, 야, 야. 관상 너는 문제를 못 맞추려고 우리 호랑이 팀 마지막 사람이 맞춘 건 없었지만 3백4 0점이맞습니다 <웃음> 아, 그래도 뭐. <웃음> 야, 근데 관상이 너무 웃기다 어? 앞에서도 다못 알아듣다가 원우가 제대로 완벽하게 모, 많은 걸다 설명했는데 이렇게 다 떠서 먹여줬는데 먹고 배었어요 <웃음> 아, 먹고 반상자 부족 오락관 중반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중간 점수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네. 네 중간 점수 몇대 몇! 자자자자자 자. 450점. 찮찮아 괜찮아. 자랑이자4 3 0점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막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푸드코스트 팀! 푸드코스트! 푸드코스트! <웃음> 푸드코스트! <웃음> 푸드코스트요 자, 그럼 다음 게임 바로 가보겠습니다! 대박! 네! 첵스 네. 팀!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고잉에서 커피차를 피처린의 사랑의 눈빛을 세븐틴의 10월 컴백을 드립니다. <웃음> 첫 번째, 팀을 쓰겠습니다에스 e 스 t 타 o n e s 후 후, 태, 후 태, 후, 태, 후 후, t a s h o Timur, Timur, Timur, Timur, Timur, t i m u 호, 랑이, m u r t 이런 거 웬만한 거다 참는 정한이 형마저 고개를 못 드는 모습은 <웃음> 반말해 <웃음> 보네요 버스 안에서